어? 호밍이다 이건 무조건 호밍이지 진짜 개사기 저거.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취무등이랑 3판 2선승제로 치킨 내기 오, <웃음> 사전에 어? 얘기해둔 건 없지만 어, 취무등이라면 충분히 오케이를 불러줄 거라고 생각을 해아 레알 네. 잘하는군요. 저 3판 2선승제로 치킨 내기 한번 라운즈 해보도록 합시다.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뭐 사랑하는 동생한테 치킨 하나쯤이야. 저도 아주 웃으면서 아? 줄 자신이 있다고요. 아 저도 사랑하는 형한테 뭐 치킨 정도야. <웃음> 먹어먹을 자신이 있다고. 내 <웃음> 네, 카드를 잘 몰라서 좀 읽는 시간을 가질게. 악기를 사용한 이후에 발사하는 총알은 데미지가 증가한다. 별로 안 필요한 것 같고. 난이 서 있으면은 어둠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한번 한번 써 볼까? 이거. 블랙홀처럼 돼 버리는 거아니 이게 좀 궁금하다. 스프레이 딱 봐도 쓰레기같이 생겼는데 표정부터 기분 나빠 보이잖아. 비 싫은 것처럼 생겼잖아. 난 스프레이 개인적으로 좋던데. 아, 그걸 말해 주면 바로 가져가네. <웃음> 그냥 래 보자. 우와 뭐야? 난이 쓰면 <웃음> 어둠의 힘을 습득한다고 하는데 저 지금 충전 중이에요 충전 중 충전 중. 오, 겟, 겟 아, 개새개안돼 <웃음> 아, 생각보다 별로인데? <웃음> 아 움직이면 게이지가 도로 다네. 엄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오 와! 일로 와. 와! 일로 와 일로 와일 사정머리가 너무 짧아. 아우. 찢어 아. 일로 와. 와! 와! 와! 아야매야 일로. 오지 마. 이제 오지 마. 어허. 돼, 저거 데미지 뭐야? 빨리 죽여야 돼. 진짜 면 내가 죽는다. 근데 이거 효과를 잘 모르겠네. 근접을 해야지 이게 데미지를. 스프레이 어. <웃음> 맞아. 스프레이는 데미지가 좀 구리기는 한데 맞추기가 쉽지. 아니 그냥 총알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차버리가 너무 짧아져 스프레이 어아 스프레이 갯드레기야! 아 스프레이, <웃음> 아, 스프레이 잘못 골마등 버스트가 아마 약간 이렇게 흩뿌리듯이 나가는 거지 않냐? 헤가 한번 쏴봐아 궁금함을 참을 수 우와! 아 그런 느낌이구나 궁금함을 참을 아오, 수가 야, 없어서 야 진짜 너무 아픈 아 도망가지 마시고 일로 오시죠 <웃음> 아우 <우와. 웃음> 대사인데 어, 저거? 슈우. 아우. 슈우. 아우. 간사하게 웃는 거왜 이렇게 꼴받지? 아원래 아. 그런 게 저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간단아 아. 아, 어둠의 힘 전혀 못 오, 쓰겠어 네. 제발 좋은 카드 좋은 카드 하나도 없네 막기를 했을 때 소형 폭발물들이 여러 개 흩뿌려진대요 한번 부활할 수 있네 죽었을 때 능력 7 되게 애매하다 폭발로 간다 아 오케이 부활 안 들었다 초 근력... <웃음> 아, 부활 개사기 안 들었다 다행이다. 부활 개무거. 오,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어. 야. <웃음> 야. 아! 아 아니, 뭐야. 여기 깨면 죽지 뭐야. 깜짝이야. <웃음> 같이 죽었는데 뭐야? 어 내가 이겼네. 어 내가 이긴 걸로 됐구나. 와자이 다섯 번 이기면 끝이야. 오, 아 내가 지금 보니까 어둠의 힘이 발현되면은 막기가 계속 발동이 돼서 막 폭탄을 미친 듯이 쏴요. 블래시 블시더 늘어나? 와야 근데 이건 <웃음> 이거는 신중해야 돼. 이거 쏘면은 아, 그사정머리가 그 짧아질 걸. 산탄총처럼 나가. 근데 일단 반사 있어야 돼 반사. 산란 많을 때 반사가 개사기. 간다! 우 그, 그, 그, 야, 야, 야, 야, 야, 야, 지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간다. 어떡해, 간다. 어떡해,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다와 이거 폭격기네 망했다아아아 오 뭐야 뭐야 뭐야 아뭐 위쪽에 폭탄 뭐야 아, 위쪽에서 <웃음> 지금 대기타고 있나봐 내가 뭐가 될거 있는거야 야 빨리, 빨리 골라 빨리 어 다들 다들 스턴? <웃음> 기절시키냐, 기절. 어 스턴 스턴 나쁘지 않네 그 조합에 뭐거 처지기 전에 죽여야 돼아오오오나나나 <웃음> 어, 어, 어, 어, 어. 나, 나, 스턴 스턴 움찔움찔 걸인다 <웃음> 거지마. 아! 아, 다 아, 폭격기 터지기 전에 기기 작전이야? 그렇죠. 와! 아! 예, 난 가만히 있어도 소울스이 아, 너무 나어 어. 어. 지마지마 어. 어. 지마지뭐 자기 총에 자기 맞았어. 다 개쓰레기야. 타다니 나한테도 맞 <웃음> 어. 와, 스프레이가 또 나왔는데? 이건 뭐야? 총알이 상대를 밀치는 힘이 더 강해진네 아... 꿀잼 플레이 가자 간다! 오세요 오세요 유성폭격기 무수등이가 안 나와! 갑니다이! 오! 오! <웃음> 아 어둠의 힘개이네 진짜 와 어둠의 힘이랑 저 폭격기 조합이 진짜 미쳤네 우와 우와 우와 나곧 가면 이요 안돼 안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야. 끝났다 안녕히 계세요 어. 됐다 아. 너무 빡세다 아오. 망할 어드메임 이게 뭐 뒤집어진 어드메임이야 이거, 스톤. 야 이거 스턴, 스턴이 개사기인데? 스턴하고 밀치니까 날아가서 죽네 오 그러니까 스턴을 먹은 상태에서 밀치기를 당하면 반대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느린 느린 움직여요 총알 크기 증가 이걸로 해보자 안돼. 사거리가 멀어질수록 총알 크기 증가인데. <목소리> 아우 야야야야. 나 이거 날아가는 거. 아 뭐? 저 뭐야? <목소리> 와 날아가는 거 뭐야? 어 대박인데? 날라가라야. 아아 어? 아 <목소리> 뭐지? <목소리> 아니, 아니 너무 울한 죽음 아닌가 이거? 야, 야, 야, 내가, 내요 내가, 내가, 내가, 가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야야야야야 내가, 내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한가 내가, 내가 아야야야 나도 밀리네 이거. 어어어어어턴 어턴 어턴. 너 이상하지. 비리 왔지 지금. 어? 어? 아 바보. <웃음> 아나 어둠의 힘딱 발견 되려고 했는데야. 어찌 모서 보여줄라 했는데. 아, 했는데. 형. 아형아 형? 아. 컷! <웃음> 이걸로 와. 서로 한번는거네요 어떡하지 이거? 이동 속도 증가다. 이걸로 간다. 와리가리. 플레인 형이나 나나 목도리 비틀해. 뭐야 저거 종기줄 뭐야 이거? 그아 그거 내가 너 어! 쪽으로 뭐야 너 쪽으로 바보. 몇 <웃음> 쪽으로 다가가면 내가 이동 속도 60% 증가야. 아 미치. 어? 시작한다. 와왔다와 어! 온다. 왔다! 달려가. 벡터에 예. 점아 진짜. 으야니 <웃음> 네 차례야. 카드 골라. 아 어, 뭐야? 내가 먼저잖아. 좋은 게 없는데 뭐야? 이거는 총알이 느리게 나가는 거야? 설명만 보면 그런디 신기하네. 왜 총알이 느리게, 느리게 나가지? 별로. 엥? 오히려 나중에 이게 콤보가 된다. 음. 총알 여러 개 나갈 때 총알 느리게 나가면 무섭잖아. 음, 그럴 수 있지. 똑갈로 어, 가야지 그냥. 아, 진짜 에바다 어? 웃다. <웃음> 아! <웃음> <웃음> 야, 우리 서로 왼쪽이랑 오른쪽 서로 짝하게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게, 저게 내 캐릭터인 줄 알고 서로 반대로 <웃음> 격쪽으로 튀었어 <웃음> 아, 진짜 개웃기네 오! 오빠! 오빠! 한대와 진짜 너. 대박이 오! 어, 어. 이거랑 이겨! 이거랑 예! 봐자 <웃음> 이제부터 시작이야 좋은 게 있을 거야 아, 진짜 개웃기네 <웃음> 때리면 HP를 뺏는다 어 맞아 그거 피흡이야 피흡은 먹어야 돼 우와! 우와! 어? 아! 잘 먹고 갑니다. 아나 씨. 충전 중이네. 우와! 찰! 맞았다! 우와! 아! 죽어! 어, 센 바람. 높은 바다. 찰! 아! 아! 오 오지마! 오 오지마! 오 어! 오지마! 오지마! 설거야. 올라가! 올라가! 침착! 침착해! 아, 아, 아, 침착했다! 아 까비! 아, 아, 아 사랑하는 동생한테 치킨 먹나요? 아, 다 쓰레기야 아 치킨 진짜 존맛일 듯 데미지를 넣고 나면 빨라진다 3번 튕김 아, 장전이 늘어나긴 하는데 차라리 이걸 먹자 지금 저 폭발샷이 범위가 너무 사기여서 이거라도 없으면 쇼? 어떻게 상대가 안 된다 촛! 촛! 어온 이걸 무빙으로 피해? 점샷 우와. 오! 오나나 나 무빙을 왜캐잘 피해! 네. 네. 오빠! 우와! 아, 나이스. 와 튕기는 거 피하기 응. 어렵네 또, 또, 역시 튕기는 걸 먹었어야 된다 와! 이게 바로 무빙이지. 오! <웃음> 오. <웃음> 오빠! 오빠! 어잘 피해. 대단하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좀치네와컨트롤로아 컨... 잘하는구만 덕샷이다 내가 아까 말했던 샷건 아 안돼 폭발 샷건 진짜 망했다 타거리 개망했는가 오! 어, 뭐야 이거 오! 엄마! 왔대요 안돼! 어 총알 오! 엄마! 개망! 개망! 아! 아! 아! 어? 아! 아! <웃음> 아니, 이게 사거리는 형편없지만 근접전에서 아니, 저런 아주 강하다고 잘 먹었습니다 저렇게 근접밖에 못하는 맵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 아오야우와 심하게... 폭발을 내가 맞았네 우악 아 이런 <웃음> 나이스 이런 이런 아 근데 너무 무섭다 저거 어? 뭐? 총알이 더 늘어난다고? <웃음> 여기다 총알 설마 열어가자 대신... <웃음> 좋다 까봐요 한번 와 근데 한번 쏘면 장전해야 되네. 저게 진짜 총이지. 일로 와. 우! 왜 형만 진짜 총요왜저 쏘고 있는데 형 진짜 이야 맞아! 니 아니 저거 어깨 대 이렇게 아, <웃음> 잘하는데? 자. 어어질 죽어! 오! 죽어! 오! 죽어죽어아 이네데도 어깨기야 저걸 <웃음> 아 나도 좀 뭔가... 어 뭐야 데미지를 넣고나면 HP가 두배가 된다 어 그러네 3초동안 어? 어? 호밍이다 호밍 진 떴다 이건 무조건 호밍이지 와, 와 안돼 저 무조건 근접으로 가야돼 어 뭐야 아미친새와 세... <웃음> <웃음> 이거... 오! 잠깐만! 잠깐만! 반사다 이노마 반사 뭐야! 반사 어떻게 하는 거야! 아아아 오! 엄마! 아야. 오!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그반사그 아, 유도될 때 본인이 가까이 있으면 자기한테 맞아. <웃음> 아 진짜? 어. 오! 지어 우르르르, 우르르르, 우르르르, 우르르르, 우 와! 르르 우르르르, 우우르 와, 르 우르르르, 우우르우와우르 우르르르, 우르르 엄마 오지마 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강하구나 동생 등배락 아, 예증관계 박살 샷 와아악 예증관계 박살 샷은 뭐야 으아아악 형은 아야 저거 총알 피하기 <웃음> 되게 어려워 형이 또 멋있는거 보여줄까? 슈퍼 노바 뭔가 불안한데 저거 우리 봐. 날때도 함께 나고 갈때도 함께 간다아 음. 갈때도 함께 아니 혼자 가세요 하하하하하하 <웃음> 렛츠고 뭐지 헉. 에 쿨. 아, 발판이 뭐? 좀 미끄럽네. 아, 무것도안 하고 수기 이걸로 해야지. 속도 증가. 어, 아야왜 어, 어, 뭐, 그래? 바 오! 오. 아, 안녕히 아, 가세요. 아, 가세요. 아, 진짜. 이쓰기가좀 어렵네. 사랑하는 동생아, 이리 오렴. 우리 사랑하는 참, 동생. 오빠, 다 없다! 나 좋아! 거우 슬슬 능력 얻었어요 하긴 하지. <웃음> 이 짠게 능력. 가만히야 <컴한> 망했다. 찹! <목소리> 와, 와 뭐야 저거! <목소리> 와. 와 내가 더 빨라! 이게 와, 야, 진짜 야, 총이지! 잠깐만요. 이게 진짜 총이지! 진짜 총! 진짜 총! 진짜 총! 아 너무 빨라 근데 이거. 오이씨. 빼요, 빼 와, 됐다! 좀 치네. 빼이 아야, 왜? 하하하 동생이야. 때려 떨어. 진 얼마나 빠른 총알 속도를 원하는 거야? 튕기자. 기 빠르게 튕기는 총알. 생각만 해도 벌써 푸거린다너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어. 이와요 어. 오야! 와! 아, 야잘 아, 쏘네 형님께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와이로! 이놈아 형이 가라 하와이! 오 형이 가라 하와이! 어! 나이스! 게임 괜찮고! 옅! 아. 예, 아우치! 아. 아우치! 오오! 아. 야! 장아분 동생. 예전에 제가 아니라고요 형. 전내기 지면 강해지는 어? 특징이 있죠. 내기 지면 강해지는 거야? 아니 무슨 <웃음> 아, 의미가 있는가? 항내기발이 아 나서 강해지. 너무 슬퍼. <웃음> 이걸로 자 부식. 어, 어, 어, 어디, 어디, 어, 어 살짝 어. 아디때짤 받는 거지? 아다개아다가와 아자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이거 DK 괜찮다 오, 너무 다 DK가 뭐냐면 바로 데미지를 입지 않고 4초에 걸쳐서 네가 준 데미지를 받는 거거든 아 그래서 어. 짤릴로 들어가는 거고치 그치, 그치 천천히 딜이 박히니까 내가 빠르게 근접으로 가가지고 슈퍼노바로 데카이가 아니라 DK예요 DK 부식 데카이 <웃음> <웃음> 이거는 더 빨라져. 더 빨라져. 얼마나 빠른 걸 원하는 거야? 역시 상남자? 뜯 최대한은... 아! 와! 총알 너무 빨라! <웃음> 내 총알이 어디 갔데 나도 모르겠네. 와! 우와! 나 뭐? 너무 빨라야 돼, 총알이! 강하구나 하지 말게 미치지 못하지. 아! <웃음> 올리 스피드 섬그 속도 빨라지는 것만 왜 계속 나오냐? <웃음> 최속의 남자. 최속의 남. 와. <웃음> 뭐야? 진짜 <웃음> 진짜 비 최속도로 아! 잠깐만. 슈퍼 바 아니 미지를안 받아. 와. 오! 난 맞아도 아니, 죽지 않는다. 뭐예요? 죽지 않는 남자. 플레아 아니 개당이... 그래. <웃음> 안녕세요 뭐. 방금 뭐였지? 근데... 턴. 빠르게 쳐도 데미지를 안 받으니까 이길 수가 없다 주발아 동생 근데, 아, 나도 진짜 좀 아니 데미지를 안받는다니까 으으 야! 야! <웃음> 야아 저게 제가 사기능력이다 저거 데미지를 안받는게 그러게 생각보다 저거 저 되게 괜찮네 저정도로 성능이 좋을거라고 생각하고 고른건 아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승리로 뭔가 <웃음> 너무 다 이겨버리니까 좀미안하다야야 <웃음> 야, 역시 <웃음> 형을 상대로 이길순 없었다 응? 와 우리 사랑하는 동생 실력을 갈고 닦아서 다시 재도전하길 바래 내 <웃음> 아, 치킨값은 그래. 언제나 마련이 되어있다고 그냥 니가 원하는걸로 해줘 교촌치킨 어때 교촌치킨 아 교촌 좋지 아 내가 먹는거 아니지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또 놀자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웃음>